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매일매일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철카게입니다. 오늘은 플스5용으로 나올 데몬즈 소울이 무엇이 바뀌었나 알아볼 거고요. 일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엑스박스에서 시리즈X와 똑같이 생긴 냉장고를 만들었었죠. 이번에 힙합전설 수노떡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 냉장고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벤트를 진행한대요. 그래서 우리도 신청하면 엑스박스 시리즈X의 냉장고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니 CEO가 인터뷰에서 플스 VR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플스 VR 카메라 어댑터 사진이 공개되었고요. 가 그리고 플스5 듀얼 센스 햅틱 트리거에 반응하는 영상이 나왔는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콜 오브 듀디 블랙 옵스 콜드워의 PC 스펙이 공개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뉴스 렛츠 고! 플스3의 클래식 게임이었던 데몬즈 소울이 플스5의 모든 새로운 기능들을 받아들여 새롭게 나오는데요. 일단 새로운 트레일러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그래픽이 우후. 이 게임의 디렉터인 가빈 무어은 폴리곤과의 인터뷰에서 게임 부분의 영상 부분에서 개선된 점을 이야기하면서 말했는데요. 플스5 용으로 나오는 데몬즈 소울은 두 가지 다른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네마틱 모드와 퍼포먼스 모드로 플레이할 수 있는 건데요. 시네마틱 모드는 네이티브 4K로 30프레임 퍼 세컨을 지원하고요. 퍼포먼스 모드는 다이내믹 4K로 6 0프레퍼세컨으로좀더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에 집중을 해좀더 나은 컨트롤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라진 점은 플스3에서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무기, 갑옷, 반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만 무언은 그건 플레이어들이 직접 찾아낼 것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플스5의 성능을 이야기하면서 빠른 SSD로 인해 죽었을 때더 이상 3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듀얼 센스 컨트롤러의 햅틱으로 이 게임을 플레이한다면 컨트롤러를 통해 쇠가 쇠를 치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으, 햅틱 기대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 너무 어려우니까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을 좀 넣어줘 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무언는 난이도 조절 옵션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몬즈 소울 그 게임 너무 어려워서 난 못하겠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요. 그래도 저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음 엑스박스가 살아있는 전설 힙합 래퍼 스눕독의 생길 맞이해 깜짝 선물로 엑스박스 시리즈 x 냉장고를 선물했습니다 어 부러워 엑스박스는 동시에 엑스박스 팬중한 명에게 이 냉장고를 보내준다고 하는데요 규칙을 보니까 이 지역에 거주자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도 포함이 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지원해보세요 영상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엑스박스의 트윗을 통해 이벤트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엑스박스 시리즈 X 냉장고는 엑스박스 시리즈 X와 1대1 스케일로 키는 무려 1.8m 이상이고 무게도 180kg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 진짜 진짜 큰가 보네 이거 전원이 연결되면 앞쪽에 엑스박스 로고에 불이 들어오고 새로운 엑스박스 시리즈의 부팅 사운드도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공개 트레일러에서 이스터 에그가 숨어있다고 합니다. 이 공개 트레일러 역시 설명란에 가시면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벤트 참여하시고 엑스박스 시리즈 X 냉장고를 받아보세요. 다음! 더 워싱턴포스트의 게임 부분인 런처와의 인터뷰에서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CEO인 짐 라이언은 VR의 미래는 내년이 지나야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2022년까지는 풀스VR2 헤드셋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풀스5가 3D 오디오와 듀얼센스 컨트롤러의 핵틱 피드백이 VR의 미래 관점에서 아주 좋은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소니는 풀스VR을 500만개 이상 판매했지만 언젠가는 플스 VR이 소니의 의미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란 얘기죠. 물론 플스 v r 2의 계획이 없다거나 VR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소니의 중요한 예산 규모의 VR 부분에 지원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음.. 아무래도 플스5가 나오고 좀 안착한 다음에 2022년은 돼야지 플스VR2가 출시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페이스북에서 나온 퀘스트2 VR 세트는 옛날 퀘스트 모델보다 주문량이 5배나 늘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전반적인 VR 게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Down.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플스5용 플스VR 카메라 어댑터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힐이라는 유저가 공개했는데요. 아마도 신청을 통해서 받은 것이겠죠. 그리고 설명서가 보입니다. 카메라와 플스5 본체 사이에 사용이 되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한국에서도 플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받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짜예요 감사합니다. 듀얼 센스 컨트롤러는 차세대 콘솔 플스5의 경험을 진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 기능 중 하나가 햅틱 피드백인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트리거가 게임에서 행하는 작업에 맞게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활을쏠때 뒤로 당기면 방아쇠의 긴장감을 느끼고 총을 쏘면 방아쇠를 통해 반동을 느낄 것이라고 합니다. 소니는 아직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노르웨이 아웃렛 프레스 파이어의 에릭 폴섬이 트윗을 통해 이 햅틱 트리거가 움직이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오우씨. 트리거가 진짜 마치 손가락하고 막, 막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오 반응이 장난 아닌데? 에릭은 진짜 멋진 새로운 기능, 새로운 럼블보다 훨씬 좋은데?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튼튼한지 궁금한데 내 플스4 컨트롤러는 너무 약해서 말이야 라는 반응도 있었고 혹시 여름의 러 플스4 컨트롤러도 말썽인가요? 으 PC랑도 연결돼서 사용 가능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지난주에 액티비전은 콜 오브 듀 s 블랙 옵스 콜드 워 콘솔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계신 PC 트레일러를 공개하면서 PC 스펙 또한 공개가 되었습니다. 최소 권장 그리고 울트라 설정에 관한 PC 사양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여기 표가 공개되었는데요. 울트라 RTX를 위해서는 250GB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도 대부분 최소나 권장 사양으로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 모든 게임 모드를 다 모든 게임모드를 다할때 170GB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멀티플레이만 할 때는 50GB 정도면 되겠죠? 그 이외에도 코로나 여파로 Far Cry 6가 2021년 2월 18일로 Rainbow s i Quarantine이 2021년 3월 31일로 출시가 연기된다는 소식이 있었고 파이널 판타지 16의 전체 세계지도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게임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미국에서 게임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철칵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치키치키치키기야. 바이.